안녕하십니까 이찬원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전원주택은 용문면 조현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용문면 조현이는 물이 많고 산세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천은 중원천입니다. 중원천은 수량도 많고 폭이 넓어서 여름에 물놀이하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집 주변에 또 하나의 장점을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혁신초등학교인 조현초등학교가 위치합니다. 조현초등학교는 혁신초로 우리나라에도 지명도가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이사도 오시고요. 뭐 전입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집은 중원천과 조현초등학교를 도보로 이동해서 가능한 도보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집의 위치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손가락 커서 있는데 보면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주택의 위치인데요. 이 카카오 맵상으로는 관현도 지도이기 때문에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원천이 직선거리로 5-60m 거리에 중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원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량 많고 폭이 넓은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조연초등학교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조연초등학교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한 5-600m 정도에 위치합니다. 5-600m면은 뭐 걸어서 가는데 무난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평지고요 향은 남향에 나와서 뭐 실거주에는 아주 뭐 적, 최적이고요. 뭐 조연초, 조, 조, 조연초 학교를 이용하실 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문면이기 때문에 생활권은 용문면 소재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문면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쭉 따져보면 그 차량 이동 거리로 따져보면 약한 5km 정도 나오고요. 이, 그 용문역을 가기 전에 바로 용문 시외 버스터미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 그 용문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생활권 뭐 편의시설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10분이면은 모두 도달하는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조현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그 용문산 자락이 있습니다. 뭐 저것도 많이 가봤는데 중원폭포도 있고 도일봉, 그 다음에 용문산 정상인 가석봉도 갈 수가 있고요. 뭐 산조하시면은 뭐 위치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위치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이 집의 기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드론 영상에서 보시면 똑같이 생긴 집이 두 집이 보일 겁니다. 두집 중에 빈집을 지금 오늘 촬영한 거고요. 지금 주인분 거주하시는 바로 옆집도 매매를 하시는 집입니다. 가격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의 기본 정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60평입니다. 도로집은 포함해서 160평이고요. 그 다음에 건평은 47평이고요. 2층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는 일반 목구조고요. 현재는 준공이 아직 나지 않은 미준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하시고요. 정화조 사용하시고 LPG 가스보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집 건축사장님 특징이 담장을 잘 만들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그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그 잡일 거리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담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 토지가 또 네모 반듯한 토지라서 그 대지 면적과 정, 대지 면적 대비 정원이 상당히 넓게 보이는 집입니다. 진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면 그 신발장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일반 목구조고요. 벽돌로 외장을 하셨고요. 지붕재는 징크 판넬로 마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게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방을 들어가 보시면 이사장님 특징이 그 여유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놓은 게이사장님 특징입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 보면 면적도 넓고 그 선반도 미미 다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배관을 미리 다 빼놓으셔서 설치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지금 이거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여기는 욕조 없고 샤워 시설만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치사는 가스가 아니라 전기 인덕션으로 치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일러실 보고 계십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면적도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뭐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목재를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 보면 아트월을 아예 목재로 사용하셨고요. 뒤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방과 그 거실 사이에 그 운치 있게 칸막이를 해놓으셨고요. 지금 거실 아트월 반대쪽은 아예 목대로 되어 있고요, 천장도 가장자리를 목대로 해서 간접조명을 넣어놓으셔가지고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대형 창문에 쪽창도 있고, 환기에 상당히 유리하죠. 2입니다. 2층 계단을 오르면 작은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 작은 방이 나오고요. 이 방에는 별도의 드레스룸은 없습니다. 창문은 양쪽으로 있어서 환기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에어컨 배관 뽑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방과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욕조는 없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을 보면 이 방에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드레스룸에 옷 행거와 작은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롱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거실... 작은 거실 공간에서 문을 열면 포치 테라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가슴 답답할 때 찬바람 한번 한번 쐬기에는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드론 영상 보시면서 이집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